그림똥 손 더하기 못된 여친은? 뿅!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은 어떤가요? 저는 사람을 그릴 때 이렇게 머리, 몸, 다리, 팔, 그리고 얼굴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린 사람 얼굴이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? 내 그림에는 표정이 없는데? 하고 그 얘기를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하니까 이봐봐 오빠 좀 이상하다니까? 라고 해서 그날 밤 나는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이상한 사람이 됐지 하고 굉장히 우울했던 밤 그날의 마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상한 사 평범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지